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기입니다 이번에는 내 자전거 뒤로 누가 쫓아오는지 알려주는 라이딩용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도에서 라이딩하는데 뒤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가까이 접근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 라이딩하는데 자전거가 다가오면 알람을 울려주는 브라이튼 가디아 R300L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레이더 센서가 탑재되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위치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기 관측용이나 군사용 장비에 흔히 탑재되는 그레이더 센서가 이 작은 자전거용품에도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 등을 감지하고 주행자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신호는 바디아와 연동된 휴대폰 어플이나 사이클링 컴퓨터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후미등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가 작동될 때 강한 라이트를 발산시켜서 내 뒤에 있는 차량에게 내 위치를 확실히 인지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죠. 이미 바리아와 마진을 통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고 계실 자전거 레이더 제품입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가디아 전원을 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링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브라이튼 가디아 어플을 열면 자동으로 연동되는데요. 연동된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트 광량이나 알람 설정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행만 하면 되는데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할것 없이 다양한 탈 것의 수단이 나의 후방으로 근접해 올 때마다 강한 깜빡임과 함께 알람을 울리기 시작하죠. 심지어 뛰어오는 사람도 감지하는데요. 현재 나보다 속도가 현저히 빠른 무언가가 다가오면 자신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모습을 가디아 어플과 사이클링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지 거리는 브라이튼 설명에 의하면 190m지만 제 느낌으로는 약 100m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약 50m 정도였고요. 그래서 정확한 감지거리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후방 주의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꺼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차량이 다가오는 모습을 시시때때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알람소리로 인지할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더군요. 감지 가능한 화각은 브라이튼에 의하면 220도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차선 한개 정도의 폭 안에 들어오는 차량과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레이더 센서가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옆차선에서 제가 있는 차선으로 변경하려는 차량이 접근할 때도 알람이 울리더군요. 재밌는 건 저와 동행하는 자전거는 더 이상 감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특정의 탈 것과 동일하게 감지하더니 계속 비슷한 속도에서 같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후부터는 동행자가 특별히 이탈 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한 동행자 이외에 탈 것에 대해서만 알람이 울리는 걸 보고 조금 신기하게 하더군요. 간혹 차량이 많은 구간에서 실세 없이 알람이 울리다가도 어쩌다 한 번씩 감지를 놓치기도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한꺼번에 감지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기도 했지만 위험한 차량 사이에서 수시로 숄더 체크를 하지 않고도 틈틈이 후방 주의할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하더군요. 그리고 차량이나 자전거가 복잡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레이더 센서의 감지 성능이 더욱 탁월하게 느껴져서 무의식적으로 앞자전거를 추월하거나 급전거 또는 방향전환을 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전거 레이더 제품을 처음 사용해봤지만 수시로 숄더 체크하는 게 부담되고 차량 사이에서 주행이 잦은 분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이번주도 행나하세요 여러분! 행나!